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영어미술 창시자 김희영입니다. 영어미술 지도자 가정 선택, 이 길이 맞나 고민된다면 아래 두 분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소됩니다. 어, 제가 2급과 1급의, 1급을 같이 수강을 했는데요. 2급에서는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미술을 배웠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영어 역, 아, 뭐, 미술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2월 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김희원 교수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때 2011년 이었어요. 지금 이제 9년 전이죠. 그때 제가 2급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수업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때 비교해서 지금은 제가 1급 과정을 듣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로 교수님하고 조금 더 제가 궁금했던 점더 심도 깊게 여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저는 이번 수강한 거에 대해서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